안녕하세요. 디비랜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캡처란 프로그램을 설치했었는데요. 설치한 알캡처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캡처를 실행하는 방법은 이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알캡처를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실행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화면을 띄운 상태에서 컴퓨터 키보드에 PRTSC 또는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키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알 캡처가 동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 캡처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서 지금 이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그 두꺼운 십자 표시 보이시나요? 그게 시작 위치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어디서부터 캡처가 될지 빨간색 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알 캡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냥에 알캡처를 어, 치워놓고 이렇게 어, 이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꾹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캡처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서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도상에서 이 중앙로 역역 주변에 있는 이 지도를 캡처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움직여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손가락을 딱 떼게 되면 화면 캡처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 캡처된 상태에서 거기 위쪽 상단에 보시면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는데 도형 메뉴에서 펜펜 펜 메뉴를 어, 클릭하신 다음에 굵기를 지정하시고 움직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다가요. 즉 내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저장하기 전에, 또는 복사하기 전에.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요렇게 캡처를한 상태에서요. 남들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여기 CGB 대고 한일점을 갖다가 소개를 해 어, 찾아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펜에서, 도형에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 보이시나요? 저는 화살표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그러게 되겠네요. 취소할 때는 Ctrl Z 키를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도형에서 어, 원을 그려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 이쪽 방향으로 어, 찾아오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화면을 사각형으로 캡처를 할수 있는 게프린트스알 음, 어, 캡처입니다. 알 캡처. 자,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하고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형태로의 어, 사각형을 그리든 원을 그리든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린 다음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한글이나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어, 한글에도 한번 붙여넣기 해볼까요? 한글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에도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알캡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는 사각형만 캡처를 했었는데요. 내가 여기, 지하철 역사여 좁은 역사 부분만 캡처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게 되면, 자,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런식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씩 클릭 클릭 클릭 하는 어 버튼을 꾹꾹 눌러서 맨 마지막 전까지 좀 처음 시작한 전까지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할수 있는 자유곡선 캡처가 있습니다. 자유곡선 캡처 여러분들이 알캡쳐를 이런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데 대부분 뭐 제가 캡처를할 때는 이런 경우에 많이 씁습니다 거리뷰를 이용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거리뷰를 이용해서 건물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음, 건물 하나 볼까요 네. 건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동성로의 건물이 하나 보이죠 네 여러분 자, 자이 건물을 캡처를 할때자 건물 캡처를 내가 할 거예요 깔끔하게 건물 캡처를 하시는 내가 가볼까요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을 캡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건물을 캡처를 할때 기본적으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고 사각형으로 캡처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건물을 캡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물을 캡처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가지고 오겠죠. 여기다가 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그 만약에 캡처를 아까 클릭 클릭 클릭 방식 기억나시나요?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우리가 연습을 해야되는 관계상 제가 시간이 없고 하다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면서 하시면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 건물을 딸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이거를 붙여넣기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진 캡처 방식은 이렇게 캡처가 되는데 자. 이렇게 건물을 필요한 부분만 따게 되면 요렇게 캡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마 다양한 형태대로 응용이 가능하실거예요이걸 쓰시게 되면. 자, 오늘은 어, R캡처를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자유롭게 캡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어, 사각형으로 캡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스크롤 캡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 네이버는 블로그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블로그에서도 여러분 사진 많이 캡처하실 텐데요 또는 가끔 가다보게 되면 이렇게 너무 긴 아래쪽까지로 길게 캡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캡처폰을 쓰게 되면 결국에는 원하는 만큼 캡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요렇게 캡처하다 보면 딱 이만큼만 캡처가 되지 그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캡처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캡처를 하실 때알캡처에는 스크롤 캡처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 스크롤 캡처를 꾹 누르고 원하는 캡처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아래쪽에 있는 전체 영역을 캡처를 해가지고다 캡처가 되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길게 이 전체 영역이 복사된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클릭한 다음에 결국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어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서 없애버려야 되는, 뭐, 두번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긴 영역을 한 번에 캡처할 수 있다라는 가장 좋은 장점을 발휘합니다. 이게, 어, 알캡처에 있는 스크롤 캡처 기능입니다. 스크롤 캡처.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번에 알캡처 설치하는 방법이 이어, 이어가지고요. 알캡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